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물론 반짝 오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떨어지는 날이 훨씬 많았고 특히 폭락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비하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때가 돈벌 기회다, 부자 되는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체로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투자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이럴 때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때가 분명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죠.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직도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 그림은요.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이것을 지난 3개월 그러니까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한석달 정도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때가 4월 15일 그림입니다. 이때가 S&P 500 지수가 4,400 정도 자 그런데 계속 뭐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다가 크게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다가 지금 현재 7월 15일 수준은 S&P500 지수가 3850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미국 S&P500 지수 지난 3개월 동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바닥 이때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하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날 S&P500 지수가 3666.77을 찍었는데 자, 제가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할때 우리가 투자하면 주로 개별 종목을 먼저 생각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달라져 왔는지를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애플, 자,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 보면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6월 16일날 S&P500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3,666.77, 그때 애플 가격이 한 주당 130달러 정도 했습니다. 자, 7월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7월 15일 기준을 보면요. S&P500 지수는 3,863. 5.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5.3% 올랐는데 애플은 지난 1 7월 15일 종가가 150.17달러 얼마가 올랐습니까? 15.44%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주가가 150달러 한 주당 150.7717달러가 되었던 때가 그전 S&P500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전에 S&P500 지수가 4,176.82, 이때가 6월 1일인데 그때에 애플 주가가 150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S&P500 지수는 7월 15일 기준에 6월 16일 저점 대비 5.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애플은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15.4% 올랐고 지난 7월 15일 애플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를 따져보면 4176.8이 6월 2일 날 S&P 500 지수였을 때 그때 애플 종가가 150달러 부근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애플은 S&P 500 지수가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애플은 이미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A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6일 날 S&P500이 바닥을 찍었을때 알파벳 A 주가는 한 주당 2120달러 정도 했습니다. 자 아마 이 방송 들었을 때는 알파벳 A 주가가 20분의 1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액면 분할을 해서 한 주가 20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이 알파벳 A가 액면 분할전 6월 16일 날 2120달러 정도 했는데, 알파벳 A가 최근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행성했을 때가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날 2387달러 정도 했는데, 물론 다시 한번 액면 분할전 가격입니다. 자, 이때를 6월 16일 날 S&P 500 지수 저점 바닥과 비교해 보면 단기 바닥과 비교해 보면 S&P 500 지수는 6.3% 올랐지만 알파벳 A는 12.6% 올랐더라라는 소리인데 자 7월 8일 구글 주가 즉 2,487 달러 정도는 S&P 500 지수 과거에 최근 최근 언제적 지수였냐 하면 4 2 7 1 7 8을 기록했었던 즉 4월 22일날 지수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플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A 역시 S&P500 지수는 지지부진 행보하는 사이에 알파벳 A 주가는 상당히 바닥에 올라서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 16일, 즉, S&P 500 지수가 바닥, 단기 바닥을 쳤을 때, 한 주당 244.97달러, 약 245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단기 고점, 주가 단기 고점을 보면 7월 7일 날 기록했는데, 이때가 268.40이었습니다. 268달러 정도인데, 자, 같은 기간 동안 S&P500 지수는 6.4%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0% 정도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단기 고점 268달러를 S&P500 지수로 대입해보면 언제였을까? 자 S&P500 지수가 4,115.77을 기록했을 때 6월 8일인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당 가격이 268달러 부근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애플도 그리고 알파벳 8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 미국의 대표 종목들이죠 이들 가격은 S&P 500지수가 지지부진하는 동안에 조금 상승하는 동안에 훨씬 더 높은 저점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로블룩스라고 이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주죠. 자, 이것은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6월 16일날 S&P 500 지수가 저점, 단기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로블룩스의 한 주당 가격은 24.69달러 그러니까 약 25달러 한 주당 기록했는데 로블룩스가 최근에 단기 고점이 언제냐 하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날 무려 41.25달러를 기록합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6.3% 올랐지만, 로블룩서, 로블록서는 무려 67%를 올랐습니다. 엄청 폭등했죠. 자, 그렇다면, 로블룩서, 로블록서 미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게임주. 이 로블룩서가 41달러를 기록했던 때를 S&P 500 지수랑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4,462.21을 기록했을 때 그때 로블록스 한 주당 가격이 41달러 내외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대표 종목 업종별 대표 종목들을 몇 가지 보고 있고, 자 이것들은 S&P 500 지수가 횡보하는 사이에 훨씬 더 바닥이 올라서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모든 종목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랬다면 당연히 평균 가격인 S&P500 지수도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회사죠 자, 이 엔비디아는 6월 16일 날에 156.01, 156달러를 찍었습니다 S&P500 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단기 고점, 최근 엔비디아가 단기 고점이 얼마냐면 158달러였습니다. 7월 7일인데 자 7월 7일과 6월 16일 사이에 S&P500 지수는 얼마나 상승했냐면 6.4% 상승했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수 평균보다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1.6% 그래서 이 엔비디아 158달러를 지수 S&P500 지수의 개입해 보면 3821.5를 찍었을 때 6월 28일인데 그때 엔비디아가 한 주당 158달러 부근이었으니까 엔비디아는 S&P 500 지수보다 오히려 뒷걸음들 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그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지수는 다 바닥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코스피 다 바닥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대표 종목들은 이미 바닥이 굉장히 높이 올라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두 번째 종목별 편차는 주의하십시오. 여전히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오히려 S&P 500 지수 상승보다 못 합니다. 못 하고 있는 현상. 이것이 뭐 엔비디아 뿐이겠습니까? 훨씬 많은 종목들이 S&P 500 지수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종목별 편차가 많다는 것은 주의하시고, 한마디로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아직도 바닥이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종목만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비중이나 종목 비중을 분산해가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가는 경제에 선행합니다. 경제 침체가 우려되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또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겠다 소위 말하면 경착륙 연착륙 하는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간다고 할때 바로 종목 종목과 지수가 있는데 지수보다도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종목이 움직이고 지수를 끌어당긴다 종목 가운데서도 업종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형이 움직이면 아우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 지수를 움직인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시작할 때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했는데 영영 기회는 없을까요? 기회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웃음> 버스는 비록 출발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예컨대 앞서 제가 애플, 알파벳 A,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 몇개 종목을 이야기했지만 그들 종목들이 그 주가 수준이 꼭지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아직 떠나지 않은 버스도 있다. 많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 즉, S&P 500 지수, 평균 지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다고 하는 것은 몇몇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S&P 500 지수 상승보다 훨씬 많이 상승해 있지만 더 많은 종목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고 S&P 500 지수와 운명을 함께 움직이는 것들도 있다. 그것들을 잘 찾아보시라. 실적과 기업 실적, 그 다음에 그 기업 전망,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업종에서의 그 기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보시라라는 거고 자세 번째입니다. 경제보다 주가는 선행한다. 그때 종목은 선행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수는 호행한다. 그래서 종목 투자가 조심스러운 분들은 지수 ETF, 그죠? 지수 ETF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분산, 뭐 월적립 투자, 투자를 봄처럼. 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버티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전화에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세배 지수, 지수,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르면 세배 먹고 떨어지면 세배 손실. 엄청나게 간이 큰 투자자인데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세배 손실이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유돈이면 기다려라. 버티는 기술이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 많이 빠졌죠. 현재 손실난 종목 투자자 대부분일 겁니다. 또 일시금으로 지수 ETF, 더구나 3배 ETF에 투자했는데 물렸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냐? 정말 여윳돈으로 투자하셨다면 기다려야죠. 그렇죠? 버티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 의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시고 오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